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보혈는 주의 보혈 을 이기는 승 주의 모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모여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모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빛, 믿음으로 주의 보혈그 어린 양이 매우 빛 열절로이 또다 주의 열 냥이 매우 로고 백합시다. 눈보다 눈보다 더이에밝히는것 보여. 한번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빛믿음으 주의 보혈 능력 이쏟아 매우 수그리스